전편에서 이티제가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 정작 칭찬하는 모습을 많이 못 봤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티제가 칭찬을 잘 안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내용에 이걸 칭찬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티제는이 부분에서 엉근진 모드가 발동되어 칭찬을 많이 아낍니다. 이는 이티제 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본인이 잘한 일이 있었는데도 큰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칭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지 고민합니다. 느낌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멘트를 정리하느라 그 순간을 놓칩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말로 이뤄지므로 기준을 높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5분 정도 늦던 친구가 제 시간에 왔다면 잘했어. 한마디로 친구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생날 것을 표현이 상대의 감정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정제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니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칭찬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오늘해주시수통해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기 원내 ISTJ 월드 멤버십에 그립하시 본인 유 ASMR Total n e g a j i benefit you'll know you'll s u it's s u b n a d a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ibe hajuseya.